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Road View r e d e s i g 진짜 거것은데딱 봐도 같은데 안녕하세요. 미스터로드 뷰입니다. 이번 영상은 구독자 1 0 0 0명 기념 제가 앞으로 선보일 영상에 대한 컨텐츠 소개 겸 테스트 영상입니다.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좀 실험적인 콘텐츠여서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. 어, 이번 영상은 이제 현장음을 좋아하시는 분들 말고 제가 좀더 실험적인 성격을 넣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약간 ASMR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산책을 하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얘기하듯이, 그러니까 랜선 산책을 같이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조금 조금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요. 뭐 딱히 정해진 시나리오나 대본 같은 건 없고요. 지금 테스트 성격이어서 저도 지금 무슨 말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아마도 <웃음> 이제 로드뷰 촬영 장소를 정하고. 이동을 할때 아마도 여기는 어디 어디고 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잠깐잠깐 소개해 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 마이크는 줌 H1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4K 액션캠의 사운드는 버리고 지 H1의 마이크로 지금 녹음을 해서 합쳐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사운드는 아마 거의 안 건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포켓액션 캠을 손에 들고서 이제 삼각대에 다 꽂은 후에 들어서 움직이고 있는데 뷰는 제가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정말 잘 나올 것 같아요. 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다면. 근데 이 지금 컨텐츠의 최대 단점은 액션캠을 들고 있는 팔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. 네, 몇 분째 지금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는 팔에서 아리백일 것 같아요. 사실 처음에 이 컨텐츠를 기획했을 때는 제 숨소리가 계속 들어가서 그게 좀 제듣기에도 거슬려서 한번 이렇게 한번 실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계획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미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해도 딱히 터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뭐 한국에서도 터치하는 사람밖에 없지만 약간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. 이제 뭐하는 놈이지? 뭐하는 걸까? 약간 그런 궁금증이 섞인 눈빛들이 많이 보여서 항상 로드 촬영을 할 때도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아요. 특히 이제 좀 예민할 때도 있잖아요. 좀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예민한데 이렇게 관심종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기분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. 그래도 한번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. 테스트하고 난 후에 반응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할 것이고 좀더 보완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더 나은 콘텐츠로 이제 정식으로 제작을 해서 한번 오픈해 볼 생각이에요. 이건 일단 테스트니까 그리고 오케이 액션캠도 좋지만 9월 달에 구매를 할인스타 인스타원 X360도 카메라 그걸로 이제 제작을 할 예정이어서 그걸 이제 5.7K 라는 어마무시한 화질을 갖고 있는데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아까 왔던 장소로 뜨러왔습니다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손을 많이 벅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테스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꼭 한번 남기져, 남겨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